명물과 명소를 집에 드리는 디비고 낙사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을숙도에 있는 부산 현대미술관에 나왔습니다 자, 이 을숙도는 철새 도래지로 이 생태공원으로도 유명한 곳인데 사실 여기가 옛날에 그 비엔날레 하던 자리인데 지금 2018년 중순인가요? 부산 현대미술관에 새로 개관을 했습니다 와... 동물도 이쁘죠? 벽에 붙어있는 식물들이 실제로 진짜 생 식물들이거든요? 부산 하시면 이 부산이 가지고 있는 오명이 막 문화의 불모지다, 뭐 여기서는 뭐 미술이나 음악 같은 게좀 힘들다 뭐 이런 오해들이 있으신데 부산에서도 충분히 이런 문화 생활들을 영위하실 수 있어요 이 여름 여행 계획하다 보면 은내 휴가랑 장마가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부산 을 여행을 계획하셨으면 거의 다뭐 바다로 계획을 하셨을 건데 절대 참 난처하죠? 그런 난처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아, 올석도라서좀 교통으로는 좀 여러분도 어려우실 수 있는데,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하단역입니다. 하단역에서 한번 출구 내려가지고 버스로 환승해서 오시는 방법입니다. 여 내부가 되게 이쁘게 돼 있습니다. 오늘 저희가 체험할 이 레인룸 같은 경우는 그 미리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야지 가능하거든요. 이게 막 가서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체험이기 때문에 10분에 한 번씩 사이클로 이렇게 돌기 때문에 미리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지 않으시면 입장하기가 어렵고요 여러분 내인 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센서가 <목소리도> 있어가지고 손을 앞으로 뻥걸어다니면 나는 미리 안 받는다고 해요 물을 맺혀 있는 게안무다가 떨어지긴 하는데 오 신기해 나 안 잡혔죠? 와, 그냥 신기해요. 와, 이게 이게 이게 괜히 매진되는 게아니구나 이게 온라인 으로 예약해야 되는데 어디도 보면 표가 다 나갔다고 하거든요. 체험하고 싶으면 빨리 이거 온라인으로 준비하셔야 되거든요. <웃음> <웃음> 이상하게 저만, 저, 저만 젖어서 나왔습니다. <웃음> 원래는 앉았는데 안, 안 이게 그 제가 피디님하고 붙어다니다 보니까 이 센서가 이게 둘이 같이 붙어있다가 한 명만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되면 좀그 인식을 안할 수가 있다 하더라고요. <웃음> 이 앞에도 또 하나 제시되어 있는데 이게 화면이 두 개가 반응을 한다 했죠 이쪽 화면하고 이쪽 화면이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걸로 얘가 여기서 이렇게 넘실넘실 하면은 그럼 저쪽으로 흠 가게 됩니다 어, 어. 어, 여기 이렇게 서서 많이 사진 찍으시는 것 같아요 어, 어, 어, 어. <웃음> 느낌 잡니까 <웃음> 저를 보고 많은 분들이 영감을 얻으셔서 드디어 이 작품에 대한 해석을 하기 시작하습니다 <웃음> 자, 2층에 올라가시면 무료 관람이 하나 더 있다 하거든요. 제가 바로 가볼게요. 이번 전시는 되게 컬러풀하다고 저희 담당 큐레이터님이 1층 레인룸 담당 큐레이터님이 말씀해 주셨어요. t v 고 함께 하시죠. 네, 맞습니다. 아, 원래는 셀카 봉이 안됩니다. 여러분들 꼭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음... 이게 인공지능 알파고를 본인들이 이렇게 형상화해서 찍은 영상이라고 합니다. 그 기계를 위해 노동을 하게 돼서 결국 이 노동의 끝에는 그자 본인의 해고가 남아있다는 그런 의미가 보니까 VR처럼 같은데 The work-life balance. 제가 이 혹시나 앞서 소개했을 때 여기를 그냥 뭐 비오는데 갈만한 뭐 대체 명소인 것처럼 얘기했을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확실하게 여기는 올 가치가 있습니다 당장 인터넷 예매해서 레인룸부터 예매하시고요 아 조각이요 조각 안에 작은 조각이 있고 그 구멍으로 우리가 사람이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거예요 아. 이 전체적인 큰 조각 안에 이게 문이 아니라 구멍이에요 구멍 아, 안으로 들어가서 예예. 그 안에 또 작은 작품들이 있고 그 작품 아. 안으로 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또 사람들이 쉴수 있도록 카페가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건데 그걸 딱 하나가 다 작가 작품이거든요. 아, 안으로 들어가고 예, 예, 습니다 이게 조각으로 보면 되고 입구가 아니고 구멍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. 아 이런 체험형 미술 진짜 좋은 것 같았다. 일단 카메라 들어가고 음. 들어가시면 처음으로 느껴지니까 이, 이, 신기한 게 이게 작품인데 이 자체가 큰 작품인데 그 안에 또 이런 카페가 있고 제, 수, 제 수준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된 느낌이에요. 이게 그냥 부산에서 이게 좀 괜찮은 데라고 이게 소개를 드리는게 아니고 이 정도면은 막 부산이 뭐 문화에 뭐가 조금 굶어지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. 이거는 부산에만 오시고요. 부산 현대미술관에만 오셔야지 볼수 있는 거거든요. 와. 자, 오늘 부산 현대미술관 어떠셨나요? 와, 진짜 저는 약간 이 낙서음이 좀한번더 성장하는 것 같았어요. 수준이 좀 업그레이드 됐다 해야 되나? 레인쇼, 레인쇼도 상당히 인상 깊었고, 그 구조물 자체가 카페가 되고, 또 카페가 또 구조물이 되는 막 그런, 와, 이 운영 미술의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진짜로 뜻깊은 시간이었고요. 이곳에 오셔가지고 저랑 싸움처럼 여러분의 이 문화 수준을 고취하시고 좋은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. 오늘 TV고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